와린이 레이드 가기 3편 레이드 취직을 하다보면 상세 설명란에 로그와 관련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로그 기재, 로그 몇점 이상, 로그 파랑 이상 이 로그란 무엇일까요? 와우에는 인게임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많은 외부 프로그램들이 게임의 편의성을 올려주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로그와 에드온입니다. 로그와 에드원은 와우 자체의 기능은 아니지만 레이드 구인 구직 과정에서 다른 유저들의 실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함께 레이드를 갈 때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각자가 1인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유저가 얼만큼 경험을 했고 함께 갔을 때 어느 정도로 플레이해줄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구인 구직을 하는데요. 제가 구인을 하다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레이드 가고 싶은데 로그가 무엇인가요? 로그 점수 제가 몇 점인지 어떻게 하나요? 신청하고 싶은데 제 점수를 모릅니다. 와우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다 보니 길드도 없고 혼자 게임하면서 처음 레이드를 가려는 분들에겐 로그라는 말과 기능 자체가 생소한 거죠. WCL 혹은 로그라고 불리는 이 사이트에서는 레이드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 점수를 확인하거나 각 네임드별 상위 유저들의 점수, 특성, 세팅, 딜 사이클도 볼수 있죠. 또한 리플레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로그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WCL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아이디를 검색하고 나오는 아이디 중에 서버가 일치하는 닉네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검색한 캐릭터의 로그 점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것을 누르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처음엔 쉽지 않죠. 닉네임 아래 여러가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쇄도우 렌즈라고 쓰여진 부분을 누르면 어둠 땅 외에도 겨가, 군단, 드군, 판다리아까지의 이전 확장팩 로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슬 나스리아를 누르면 선택된 확장팩에서 진행된 다른 레이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점수가 기재되지 않고 백지로 나오는 경우는 해당 레이드를 돌지 않았거나 로그 기록 프로그램을 켜두지 않은 채로 진행해서 로그가 사이트에 업로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데미지, 올 보스, 올 스펙, 하이스트 디피컬티 네가지를 눌러보면 데미지, 혹은 힐량만 뜨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특정 네임드의 로그 기록들만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 네임드를 보고 싶을 땐 굳이 올 보스 부분이 아니어도 네임드 이름을 직접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원하는 날짜에 진행된 로그 기록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네임드를 킬할 때의 트라이 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올 스펙 이 e 부분을 누르면 직업의 각 전문화별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의사 캐릭은 경량으로만 플레이했기 때문에 야냥이나생냥의 기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레이드 난이도별로 신화, 영웅, 일반을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신화, 영웅, 일반 중 가장 높은 난이도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네 가지만 알아도 와리니가 로그 사이트를 통해 점수를 확인하고 취직할 때 자소서를 쓰기엔 충분하죠 하지만 항상 와리니로만 있을 순 없겠죠? 로그 사이트에서 상위 유저들의 정보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와리니를 벗어나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처음엔 쉽지만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필요해지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드를 다녀와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고 더 점수를 높이고 싶을 때 모델로 설정한 자료를 검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고양이 의사 캐릭터의 신화 1렘 점수는 93점입니다. 다음주 트라이에서 95점을 찍고 보라색이 아닌 주황색을 얻고 싶다면 단순히 허수아비를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수아비는 가만히 서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넣을 수 있지만 실제 레이드에선 네임드의 스킬 대상이 되면 이동도 해야하고 사이패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넣을 수 없는 구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네임드별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해당 네임드의 상위 유저를 분석하는 겁니다. 먼저 비교 모델로 사용할 상위 유저를 검색해야 하는데요. 왼쪽 상단의 아디다스 3선을 누르고 레이드와 네임드를 선택합니다. 데미지, 네임드 이름, 신화 난이도, 유저들의 지역, 직업, 성약단, 호드얼라 이렇게 진영을 선택할 수 있죠. 이중에서 딜량을 기준으로 상위 유저를 볼 계획이므로 데미지, 절규날개, 신화, 한국, 사냥꾼 중에서 경량, 나이트페이를 선택해줍니다. 참고로 외국의 딜량이 높은 유저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 서버의 유저를 선택하면 한국어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서버 유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높은 점수의 유저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 캐릭터의 스탯을 확인해봅니다. 1차 스탯과 2차 스탯을 보면서 아 1렘 절균에게 1등 경량 캐릭은 2차 스탯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알수 있죠 보통 세팅은 단일 타겟이냐 혹은 2타겟, 3타겟 그 이상이냐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직업마다 세팅의 변경점이 되는 타겟수는 다르겠지만 해당 네임드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 각 네임드별로 준비하면 좀더 좋은 로그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착용한 아이템과 마부, 보석, 이렇게 자세한 세팅까지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이 유저가 얼만큼 스킬을 사용하는지 데미지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조준사격에서 딜량 차이가 크게 나고 있네요. 다른 스킬들도 어느정도 차이가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조준사격입니다. 이렇게 조준사격 부분을 클릭하면 비교 대상이 되는 1등 경량부는 총 40번의 조준사격을 사용하였고 저는 33번의 조준사격을 사용하였네요. 그리고 캐스팅 숫자도 차이가 나지만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는 크리티컬 비중도 차이가 나네요. 사실 깊게 파고들면 캐스팅을 왜 더했냐, 덜했냐는 네임드의 스킬 대상에 얼마나 자주 걸렸느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템랩과 2차 스탯 세팅에 따라 같은 스킬이라도 데미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에 리플레이 부분을 켠 후에 리플레이를 보면서 이 유저는 스킬이 걸렸을 때 혹은 특정 페이지에서 어떻게 무빙을 하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탱커의 경우에는 리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방어 기제를 얼마만큼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수 있지만 어떤 타이밍에 생존기를 올릴지, 몇 중첩에서 탱커끼리 교대가 필요한지, 무빙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딜사이클이겠죠? 이렇게 애널라이즈, 타임라인, 캐스트를 누르면 전투 시간부터 종료까지 상위 유저들이 어떻게 딜사이클을 돌리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프닝의 고정사격을 두번 사용한 후야생영혼과 정조준, 피해경로, 장신구를 사용하였는요이 부분 역시 본인의 딜사이클과 비교하여 개선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나의 로그 점수를 보는 방법부터 로그 점수를 올리기 위해 상위 유저들을 참고하는 방법까지 오늘은 이렇게 로그 사이트를 알아봤는데요. 매주 가는 레이드, 킬하고 아이템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주 한주 점수를 올려서 로그의 색깔을 바꾸는 재미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로그 점수를 잘 관리해두면 그 시즌의 레이드 취직은 물론 다음 레이드 취직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들 레이드 재밌게 하시고 로그 점수도 빵빵하게 올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